안녕하세요. 어드밴텍 KR 민정기입니다. 코즈로 플로우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은 QFCS의 소개, 장점과 이점, 기존 DHCS의 비교, 테스트와 겸증 결과, 적용 사례, 선택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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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열을 소모해야 됩니다 세번째, 초음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번째, 효율적이고 실내에 있는 솔루션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번째, 쿨러의 소음은 조용한 의료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 됩니다 여섯번째, 성능의 확장성과 쉬운 유지관리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나 QFC에서는